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관계, 대명사이 관계한다는 얘기는 더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해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붙인다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죠 관계라는 얘기는 두 문장을 물론 한 문장으로. 이런 얘기예요. 문장은한 문장으로. 됐지? <목소리> 요런 의미가 있고. 대명사라는 건뭘 말하는 거냐면 제가 나오이 명사잖아요. 요거는 어원이 뭐냐면 프로가, 프로가 들어가면 이건 before의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명사 앞에 명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거의 의미는 굉게 중요한 거예요. 빨간색 선행사가 있다는 얘기야 선행사. 이거야. 여기된는를 그냥, 그냥 어, 말뜻을 뜻기 하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데 반드시 앞에 뭐가 있다? 선행사가 있다. 요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념 정리하는 거야. 지금 오늘 하는 거는 개념. 그 다음 뭐냐면 종류, 연계정서그 다음에 간단한 용법. 이거 다 나오죠? 간단한 용법. 이세 가지를 할 거라고요. 단계서 예를 한번 하나에 들고서 시작 하자. 자, 내가 좋아하는 타잔. 응? 하자는 하자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My best friend. 하자는 best friend. 그제 너무 어떤 문제 문장, 한 문장이죠? 그제 어일번 문장이야 이게 일번 문장. 두 번째 문장을 써볼게. 두 번째 문장. 그는 용감하다. He is brave. 뭐 이런 문장을 하나 쓸게요. 자, 그렇다면 두 문장이지? 아까 뭐라 했어? 관계대명사라는 게. 이두 문장은 한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야 했지, 되지?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랬어 선행사. 그러면, 바꿔주기 전에 우리가 이두 문장을 가지고서 작업을 해놔야 돼요. 자, 여기에 대명사가 있잖아요. 여기 대명사 아니야. 대명사는 반드 뭐가 있다? 선행사가 있다. 그러면 이 대명사의 선행사가 뭘까? 시가 받는 게 누구야? 하자이지하자 타자 맞지? 반응이 없어. 이 표정들이 있어. 자, 여기 선행사야? 응? 이게 여기 선행사? 여기가 이해 다? 어, 희 선행사가 바로 하자니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조금씩 우리가 이런 것도 정리할때 필요한 지식이 있다. 뭐냐면,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관대절은, 자, 선행사 뒤에다가 넣어주는 게 원칙이야. 관대절은 선행사 뭐에? 뒤에. 자, 위치에요, 위치. 어, 이런 거. 자, 요 말을 이용할게. 그러면 이건 1번과 2번을 이제 바꾸는 거야. 1번과 2번을 합치는 거야. 좀 아까 얘기했잖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바꾸면 관계대명사들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선행사가 뭐라고 했어? 좀 아까 타장이었죠? 그럼 타장 뒤에다가 관계대전은 선행사. 관계대명사들이야. 관계대전은 선행사 뒤에 넣어준다. 그럼 요두 번째 문장이 관대절로 들어가는 거야. 관대절로 들어간단 말이야. 자, 들어갈 때. 희의 선행사가 타환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희의 선행사가 타환이라고그랬어 그럼 뭘 써주는 거력야 너희들 배운 지식을총 충동하라고 래서 음. 선행사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얘가 뭐야? 주격이잖아 그 주격권 에서 뭐이니? 이렇게 로러나후자리에또뭐 뭐 들어갈 수도 있어? 대신 들어갈 수도 있죠? 좀이다 정리할게요 요거 자, 이렇게 써가거 빨간색으로 써볼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반대절이에요 반대절. 반대절은 묶어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주 음. 들어갔죠? 나머지 써주면 돼 나머지 논이 이제 여기서부터 써줘 is my best friend 이렇게 되면 뭐가 돼? 한 문장이 됐지 이제 시선이 일어나고멍 때리고 있으면 안돼 하두 그 문장이야 그래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준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봐 직독, 직행. 내가 늘 강조하는. 그래서영장이 된다 그랬잖아. 다 다른, 끊어. Who is b r a 어, 용감한. 용감한. 대체 여기까지 끊었죠? 그 다음에 뭐야? 이다. 이즈. 그다음마이크레스 전소. 나의 베프 나의 베프 이다. 됐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또뭐할수있죠 이걸 싹 가린 다음에 영장해주 되죠. 영장 영역. 가려. 영장해봐 하자는 h a 용감한 b 브레이브, 그 다음에 이다 is, 그 다음에 my best friend. 맞네. 연결 되지? 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이제 자, 대전 동일했죠. 관계동사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다. 그 다음에 관계 관계라는 의미고 대명사의 의미는 결국 선행사가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관계동사들은 선행사 뒤에다 넣어준다. 이쪽 지키겠다, 다시 영접한번 했다. 이거 가리고영접하면이 자리에다 넣어주면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자, 그렇다면 이제, 잘 이거 종류. 아, 자, 제가, 방계정사의 종류. 어떤 게 있을까? 방계정사, 이런 게 있을 거야. 방계정사의 종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격. 주격, 목적, 격, 소유, 격. 그래서 격. 격. 그러면, 어, 종류와 격을 보는데, 관계대행사 후. 그 다음에, 관계대행사또 뭐가 있어요? 꽁. 또관계대사 뭐가 있어요? 우주. 이런 게 뭘까요? 이렇게. 응? 봐봐, 여기. 이렇게 좋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니, 얘가? 이런 걸 뭐라 그래? 주, 격이라고 얘기해. 얘는 뭐라 그러니? 목, 격, 이라고 얘기해. 이것는 뭐라는 걸까? 이것 이렇게 쳐야 되겠다. 얘는 소유격이라고 되어있고 관계된 행서는 어떤 격들이 있다? 아, 주격, 목적, 격, 소유격이 있다. 그렇지? 응.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선행사가 모일 때. 선행사가 모일 때. 이런 걸 써줄까? 사람일 때. 선행사가 사람일 때못 써준다. 후, 꿈, 우주를 써준다. 됐어, 여기까지? 네. 그러면 선행사가 사물일 때못 써준다. 불러봐, 거리. 선행사가 사물일 때못 써준다. 저기, 주격일 때, 휘치 목적격일 때, 휘치 형태 똑같아요? 이거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선행사가 뭐일 때? 사물일 때못 써줘요. 투격격, 그 다음에? 불가 알겠어? 불두 개가 있어요, 수유격은그그선생님께서 네. 사람 사일때다쓸수 있는 게 있죠? 뭐니? 뭐냐고, 뭐냐고, 나 혼자 하냐고. 선생님께서 사람 사일때다쓸수 있는 게 대시야. 여기도 뭐야? 대시야. 수유격은 없어. 끝. 네.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끝난 게 아니에요 선행사 선행사가 사람 사물 사물자 여기 봐봐 자체 포함이 있다 선행사를 자체 포함하고 있는 게 있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자체 포함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주격이 떼모목적격표기때뭐모그 뭐? 뭐? 다음에 수격 없음 끝 이거 바로 관계형사 종류 그다음 이제 용법 자좀 아까 주격, 목적격, 소유격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얘들아, 다, 이 얘기는, 주격이라는 건뭘 말하는 거냐면, 주어야. 주어로 쓰는 거야. 주어. 자, 주격이라면, 주, 주격, 주어. 주어야. 선행사가 들어가서 주어가 되는 거야. 선행사가 들어가서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지의 수는 앞에 선행사인 파단이 들어와서 지배한다. 그래서, 아가 아니라 이지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목적격이라는 건뭐 말하는 거다? 선행세가 들어와서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목적격? 여기 봐봐, 예. 이게. 이것도 한 번. 선행세가 들어와서 목적, 목적격 만들어 보자고요. 화장. 첫 번째 문장이야. 어, 마이 베스트 프렌드. 하자는 나의 베프야. 여기까지 나머지진어야 네. 베프. 그렇죠. 어, 누구 1번. 자, 2번.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한다. 에브리원. 에, 우리와 모든 사람이 누를 좋아한다고요? likes, hajar. 즉, hajar를 뭘 받을 수 있나? 힘을 받을 수있이두 문장을 합쳐보자 말이야. 이1 플러스 2는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불러봐. 자, h a 잡 a 자, 봐 여기, 여기서 잘 봐. 힘. 이거 대명사죠? 이 대명사의 선행사가 뭐죠? 얘잖아요. 썼다. h a 그럼 타잔 뒤에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들어갈 때 얘가 무슨 격이야? 힘이. 주, 격이 주어야 목적어야. 목적어. 그러면 목적격 관계의 행사가 되는 거야.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니까 목적격 관계의 행사가 나오는 거야. 선생이 사가 사람 뭐죠? 사람이죠? 사람이면 모 쓰면 된 거야? 꿈. 꿈은 못 써도 돼? 대술 써도 돼. 여기도 나오니? 네. 그러면 만들어보자. 똑같은 방식으로. 자, 어떻게 쓰나? harder. 나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제. 근데 맨 앞에 이 문장을 쓸 때, 이 관계에 대해, 반대절을쓸 때, 선행사 뒤에 쓸 때, 사단 뒤에가 선행사 들어간다그랬잖아 얘를 빼야 돼, 일단. 목적적인 힘 대신에 whom, that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whom을 여기다 빼고, 그리고 나머지 써야 돼. everyone lies. 이렇게. everyone lies. 까지 썼죠? 이게 바로 뭐야? 묶어줘야 돼. 관계를 묶어줘야 돼. 나머지 쓰면 돼. is my best friend. 이런 그럼 우리는 뭘할수 있어? 이 문장을 통해서 아,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됐구나라는 걸알수있고요또 하나 해석하자는 나는 뭐야? 모두가 좋아하는 그러한 이다. 네. 나의 그래 됐어? 어,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목적적 관계력입니다.